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목숨값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는 전재산이 될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마저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가 생겨나며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왕왕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게 전화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부터 해서 재개발까지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뭐 다양하게 구분상가 분양까지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특히 재개발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화가 오시는데요. 그 동안 뭐 했나 이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쫓아다니 보고 뛰어다니 보고 물어보고 항상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그 자체가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뭔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가까운 부동산 아니면 은변호사까지더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지만 은 누구에는 목숨값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는 전재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원 매덕을 날렸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변호사만 찾아가서도 뭐 5만원 10만원씩 7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상담 비용을 주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장은 먼저 찍어 놓고 또 물어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겨 갈 수도 있는 내용들 이지만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끝났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얄팍한 지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의사도 내과 전문의가 있고, 외과 전문의가 있고, 병원도 암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병원이 있고, 심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범위원은 있고, 도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고, 재개발 전문 변호사도 있고, 소송, 민사, 형사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다 뛰어다니봐야 됩니다. 제가 재개발을 올려드린 이유는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불상사를 겪는 사례, 손해를 받는 사례, 제대로 보상을 받았지 못했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재개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아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더 자세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라고 또 얘기를 드렸고요 재개발 동의서까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지 사용승낙서 자체는 내 토지를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체 공부서류라든지 도장은 찍어줄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올려진 제 영상만 봐도 대구에 자체 대구 재개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될 일은 또 아니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앉아서 재개발로 돈을 벌었다 보상금을 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연히 아 내가 돈을 벌수 있구나 얼마를 받아야 되지 얼마를 불러야 되지 이런 막연히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면서 결국 욕심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백만원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몇십만원 가지고 주변에 변호사만 찾아가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변호사가 전문이냐 아니냐는 또한번더 인터넷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으면서 모은 돈, 뜨개질해 가면서 모은 돈, 양발 하나 팔아가면서 다 모은 돈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돈입니다. 근데그 귀한 돈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의 씀씀이 조차도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몇 십만 원이 아까워서 몇천 매득을 날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구에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돈몇 십만 원도 쓰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을 손해봤다 소송을 한다 그때 늦었습니다. 왜 제가 세상에 공사가 없다고 메인 타이틀에 그렇게 올려놓으신지 아십니까? 저조차도 마찬가지 제가 무지해서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손해를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기하고 노력하고 주변의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사돈의 팔촌까지 뛰어다니보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지인의 지인의 소개를 받든 알아보고 내 재산을 지킬 것인지 손해 볼 것인지 정익 시킬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뭐전화 무조건 전화해서 뭐 저하고 만나자 뭐 만나서 얘기할 게 제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 말씀드리지만 은 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단지 안할 뿐이고 근자의 제가 아는 지인분들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 많죠 분양권으로 수십억을 번 사람들도 있고 1년에 수백억씩 파는 부동산들도 있고 변호사 법무사 다 했지만 은 이런 유튜브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굳이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다면 지금 알아야 될 것이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의 지인의 사돈의 팔촌까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분은 많아서 그렇다 칠수 있지만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그 자식은 또 발로 뛰어다니면서 주변에 알아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연민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도 그지없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저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통화를 하다보면 답답하고 울분이 치우르지만은 사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고 제 친구도 제 가족도 제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놈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들리는 것이니까 무조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정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뛰다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다 더 똑똑하고 내보다 더 돈이 많고 내보다 더좀 잘난 사람이 있다면은 유대관계 신분을 쌓는 것이 좋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행정사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없죠. 결국은 돈입니다. 그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100%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전문가를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와 영상을 듣다가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먼 보시죠. 일부 조합원이 조합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해 났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도 아, 이 사람은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쇼만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서른만 계속 들고 들고 들고 쇼만 하니까 이거는 뭐 지금 15년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만약에 이게 도대체 연한이 언제까지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저 땅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자격이 다 박탈돼서 뭐가 완전히냐 깡통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도저히 뭐 구청에 물어봐도 아 길이요 알 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지 내 집을 마련하기는 커녕 돈을 날리고 수렁에 빠진 피해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더 힘든 것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곧 지역 주택조합의 주인이라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적자나 빚을 무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 대행사로서는 실패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조합원이 낸 돈으로 버리는 사업인데다 업무 대행비는 이미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조합원이 낸 돈으로 버리는 사업인데다 업무 대행비는 이미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업무 대행사에겐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업무 대행사들이 지역 주택 조합을 해보자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주택 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게 규제가 잘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제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어이땅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어야지 그러면은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대행사에 접촉을 해가지고 사람 한명 데려오면 몇백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돈을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자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백명이다 그러면 만 2천만 원씩 백명을 받았다 20억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그땅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5% 정도 내 계약금 줄 테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만 써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분의 2 이상 보이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결정해 달라고 이제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가 있고 또 80%가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할수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아파트부터 재개발까지 새벽에 미친듯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있으면 한목에 물어봐라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고 실시간을 한 적도 있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